안녕하세요. 이병욱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욱입니다. 여러분의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은 저희 채널을 강하게 만듭니다. 좋아요 버튼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화면 우측 상단을 터치하시면 점이 3개가 있어요. 그 버튼을 누르시면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. 여러분 저녁에 뭐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그냥 한글 자막 딱 터치하시면 한글 자막이 밑에 쫙 나옵니다. 영어 자막 원하시면 영어 자막 쫙 보실 수 있습니다. 자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어, 지난 시간에 제가 유틸리티 또는 하이브리드 아니면 페어웨이 우드 우드 계열 클럽의 거리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한테 가장 최적화된 파이팅 할수 있는 그 거리가 어딘지를 찾는 게 중요한데 그것만 찾으면 굉장히 수월하게 이 클럽들을 다룰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우드 계열 클럽의 레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트러블 슈팅. 아 정말 연습장에서 는 이렇게 잘 맞았는데 필드 나갔더니 난리가 나는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요. 이 우드 계열 클럽의 가장 큰 실수가 나는 이유는요. 바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. 그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모두가 공감할 수가 있는데요.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?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절대의 승인! 어,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. 아, 드라이버가 가장 어려운데 그걸 왜 제일 먼저 하냐? 쉬운 것부터 아이언부터 보통 다 배우는데 아니요. 이병 골프학교는요. 드라이버가 가장 쉬운 클럽이에요. 공도 떠 있죠. <웃음> 페이스도 이렇게 넓죠. 옆에서 그냥 때리면 맞죠. 그런데 이 우드 계열인 아이언들은 어때요? 땅에 붙어있어요. 그러니까 실수를 조금만 해도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게 바로 땅에 붙어있는 친구들이에요. 그런데 땅에 붙어 있는 친구들에 있어서, 특히 우두 계열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으니, 그게 뭐냐? 바로, 탑핑입니다. 탑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. 하나는, 밑에서 이 공까지 미치지 못해서 이렇게 치는 탑핑이 있고, 그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치는 탑핑이 있어요. 물론, 미국에서는 위에서, 그냥 위에서 팍! 맞아가지고, 때어가아니 공이 박힐 정도로 굴러가는 거를 탑대 그래가지고, 탑핑을 쳤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옆구리를 치는 걸다막 스컬샷에서 뭐 해골샷 뭐 이제 그렇게도 보통 표현을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올라가면서 맞는 이 탑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 꽂히는 탑, 즉 제가 보여드리면 갔을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르 굴러가는 이제 이 스윙에 대해서 또는 이샷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거 진 진짜 어렵지만 솔루션은 진짜 쉽습니다. 아셨죠? 잘 들으셔야 돼요. 자, 잘 보세요. 우리가 일단 컨벤셔널 스윙으로 기준 보자고요. 여러분들 그냥 뭐 옥스윙 패밀리에서 얘기하는 게좀 그렇지만 컨벤셔널 스윙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지금 공이 왼발 안쪽에 놓여 있어요. 또는 옥스윙은 가운데나 오른쪽에 놓여 있게 되지요. 그런데 이제 왼쪽 안쪽에 이제 딱 놓여 있는 상태에서 공 위치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여기에서 이제 때리려고 어드레스를 딱 가져그래서 사이드블로우를 하려고 딱 봐요, 보죠.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깨선이 만약에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. 그러면 어깨선 이때는 이 지금 위치는 이해하시겠죠. 어깨선이 위에 이제 열려 열려 있게 되면 분명히 이쪽에다가 공을 놔서 칠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지만 지금은 가슴이 딱 공을 향해서 정면을 만들고 있는데. 많은 분들이 오른손이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른손이 내려가면 왼 어깨가 이렇게 뒤로 빠지게 돼있어요 오른 어깨가 앞으로 나오니까. 그러면 나는 지금 공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가슴이 스토넘이라는 흉골이 왼쪽을 바라보고 있게 돼요. 즉 무슨 얘기냐면 나는 공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오른 어깨가 나오면 내 흉골은 이쪽을 보게 됩니다. 그러면 내 스윙의 최저점은 이쪽으로 바뀌어 버려요.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.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. 드라이버건 아이언이건 여러분들 맨날 탑볼 치고 왼쪽으로 잡아 당기는 분들은 백발백중 이 원인이에요. 자 다시 딱 이렇게 해서 어깨 정렬 해가지고 정면을 맞춰놨어요. 가슴을 딱 보게.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어깨가 나온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지금 분명히 이렇게 돼 있지만 제 흉골은 왼쪽을 보고 있어요. 이 타겟 쪽을 보고 있어요. 이때 이 공은 저 최저점이 여기기 이 때문에 내가 스윙을 하면서 내려 오다가 맞을 수밖에 없어요. 근데 더 심각한 건뭔줄 아세요? 그냥 그나마 이렇게 치면 상관없는데 치는 순간 골반 돌죠. 그러니까 훨씬 더 가속이 되죠. 그러니까 바 꽂혀 맞는 그러한 현상. 그러니까 왼쪽에 중심이 옮겨진 게더 많이 옮겨져서 말도 안 되게 땡그랗락 굴러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. 그때 정말 괴롭죠. 막 온갖 좀 한번 올려 보겠다고 또는 아니면 살아보겠다고 쳤는데 그런 경우에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. 그렇죠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는지간지 그 정면 카메라 보세요. 이렇게 딱 맞춰 놨어요.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흉골이 공 쪽을 보고 있으면 여기에서 그냥 치면 이렇게 해서 공을 사이드에서 칠 수가 있죠. 그런데요. 딱 어드레스를 했는데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저는 지금 이렇게 딱 막아 놓으면서 흉골을 맞춰 놓은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. 그러면 공보다 이 쪽이 지금 저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. 본인은 몰라요. 그래서 아무리 옥스윙을 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떼구르르 굴러가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. 이제 이유를 아시겠어요? 왜 페어웨이 우드가 치기 힘든지 아시겠어요? 페어웨이 우드가 안 맞는다는 분들의 전반적인 특징이 이 이유가 거의 대부분이에요. 그런데 그 중에, 그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또. 뒷땅이 무지하게 나는 분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뭐냐면, 뭐 물론 들어서 찍는 거는 저는 뭐 스윙의 카테고리 아예 두지도 않겠습니다만 너무 어깨가 닫혀 있으니까 내 흉골이 공보다 뒤쪽을 봐서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일반 골퍼들한테는 거의 없다 우리 골퍼들한테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엎어 때리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뭐예요 지금 어깨가 정렬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어깨를 싹 집어넣어서 왼 어깨가 좀더 나왔다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하셔야 돼요. 첫 번째. 그래서 습관을 어떻게 들이셔야 되냐면 일단 발부터 맞춰야 돼요. 어깨를 맞추면 이렇게 돌아서게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깨가 열려도 좋으니까 아 이게 맞아. 이렇게 서는 거예요. 선 상태에서 두 번째 이제 더 이상 어막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. 이 상태에서 이 어깨가 아니라 이 뒤쪽 부분 있죠. 견갑골 있는 어깨와 견갑골 사이 요 부분이 타겟을 본다고 라 틀어주는 거예요. 그냥 아, 일단 맞았어. 아니야, 절대 난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. 넘어가면 안 돼. 이런 상태에서 견갑골하고 어깨뼈가 딱 보는 쪽으로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이 연습을 연습장에서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꼭 발은 틀림없이 맞는데 딱 보면 완전히 오른쪽을 보고 있는, 오른쪽 타겟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셋업을 만들어주셔야 돼요. 그러면 미스가 나도 최악의 상황은 안 나와요. 이렇게 해서 우측을 우리는 어차피 옥스윙 오잖아요. 이렇게 해서 돌아오지. 저도 공안 맞을 때 보잖아요. 어깨가 다 열려 있어요. 저조차도 그게 첫 번째 솔루션이고요. 두 번째는 코스에 나갔는데 막 어깨 돌리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. 막 배배 꼬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요. 어떻게 하느냐. 일명 수도꼭지 이론입니다. 수도꼭지를 딱 우리가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여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잠그는 거죠. 일반적으로 수도꼭지다 그렇잖아요. 그럼 이 상태에서 내 머리를 내 기준으로 이 상태에서 딱 잠그는 거예요. 이렇게 똑바로 돼 있는 걸딱 잠그면 어깨가 끌려옵니다. 왜냐하면 이쪽 부분이 뭐 승모근이라고 하나? 그쪽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와요. 그러니까 자꾸 타핑이 난다. 그러면 어드레스 자 정면 카메라 보시면 이 상태에서 여기 열려 있잖아요. 그래서 딱수도꼭지딱 잠그는 거예요. 그럼 몸 보세요. 끌려와요, 안 끌려요. 끌려오죠. 그럼 이때 막 상당히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이 상태에서 치게 되면 공을 이런 식으로 컨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. 우드가 너무 안 맞는다라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 실수예요. 아마 제가 볼때이 레슨을 보시는 분들은 어, 한 90% 이상 치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치유가 될 거예요. 굉장히 기쁨을 만끽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뭐 뒷땅이 난다거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야 뭐또 다른 거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. 뒷땅 나는 분들은 이게 번쩍 들어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꼭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뭐 하이브리드 클럽까지 치진 않겠습니다. 똑같은 거니까 사실 이건 뭐 아이언 드라이버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 꼭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셨죠? 여러분들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요즘 채널 파워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훨씬 더좀 끌어올려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이병 골프학교 OK Swing 골프 아카데미의 옥선생이었습니다. 옥맞습니다.